말씀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아 하는일 마다 모두 잘되 리라, 잘되 리라. 주말 말씀 대로, 사는믿 음의 자녀, 너는 여호 와의 말씀 을 즐거워.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돼 가슴대로 사는 믿음의 자녀 시내가예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잘 되리라 잘 되리라 주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자녀 믿음의 자녀